검색창에다가 소영을 한번 쳐보십시오 소영이 사람이 500만 구독자를 갖고 있는 신과 같은 분입니다 소영님 옆에 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소영입니다 네. 아, 반가워요 <웃음> 매일같이 어마어마한 씨푸드를 먹어 제끼는데 <웃음> 씹는 거 먹는 건 아니지. 그렇죠, 그렇죠. 온갖 먹을 건다 먹는 거지. 해산물도 먹고 떡볶이도 먹고 치킨, 피자, 족발 다먹습니다 아 와, <웃음> 나는 내가 신기해가지 그림보다가 <웃음> 네가 이큰 씹을도 먹는 것만 봐. 이거 어떻게 먹을까? <웃음> 너무 커서 재벌력 줄자를 준비했거든요. 이 줄자로. <웃음> <웃음> 네. 야, <이야>, 진짜. <웃음> 사실 노량진 음. 수산시장, 가락시장 이런 음. 데서는 저를 굉장히 좋아하세요. 큰거만 나왔다 면수영 나왔다! <웃음> 어, 그래? <웃음> 문어 나왔다! 이렇게 어. 전화를 해주세요 이게 가격이 궁금하더라고 <웃음> 이렇게 큰건 얼마일까 도대체 천차만별이긴 한데 제가 문어를 한 14kg 어. 정도 했을 때 80만 원 정도 <웃음> 와... 어마어마하죠 어. 그러니까 평소 우리가 문어를 보면 대왕 문어 하면 다리 한 장만 본단 말이죠 음. 근데 가서 직접 보시면 선생님 진짜 우리가 손을 이렇게 다 뻗쳐 갖고 음, 이만해요. 이만해요. 빨리 <웃음> 도와주세요. 이 아, 아 여러분. 13kg. 말로 표현을 못 아니, 근데 그런 거는 네. 너가 먹어지삶 쌈잖아. 어쨌든. 그렇죠. 그럼 어디다 삶아? 어 아, 우! 엄마 어떻게? 진짜 대박이다. 와! 자, 얘를 이제 들어 올려야? 네. 들어서 야. 얼음물에다 담가야 돼. 왜 얼음물에? 응. 왜? 다... 쉽잖아. 500만 구독자 그냥 되는 게 아니구나. 열심히 해야 됩니다. <웃음> 어. <웃음> 아, 그래도 소개를 해드릴까요? 모르시는 어, 분들을 어. 위해서. 아, 그렇죠. 지금 들어오시는 분들. 어. 안녕하세요, 여러분. 소영입니다 먹방 유튜버를 하고 있고요. 지금 오늘로 499만 명의 구독자를 갖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500만에 저기 조회수가 이렇게 <웃음> 네. 많으면 도대체 돈을 얼마나 버는 거니? 아, 진짜 정말로 많은 분들이 음. 항상 저를. 그게 제일 궁금해. 너무...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저를, 저를 약간 음. 어, S전자의 이건인 줄 아시는 <웃음> 분들이 있어 <웃음> 제, 그건 아니고요, 여러분들. 아 어, 어. 어, 제가 한 10년 동안을 어. 그 배우 생활을 했거든요. 10년 넘게. 어. 그 10년 넘게 버는 돈을 다 합쳐서 어. 합친 게 지금 한달 수익이 좀안 돼요. 어. 그러니까. 그럼 남자분이 좀 유튜브 하는 사람이라고 만나가지고 <웃음> 그쪽도 한 200만 정도 되는 사람 만나거나 뭐 <웃음> 제가 남자 유튜버 분들을 좀몇번 몇번 뵀어요 같이 어. 방송도 하고 그랬는데 어. 하, 그분들은 다 유부남이더라고요 <웃음> 아쉽게도 아쉽게도 <웃음> 네. 어.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웃음> 소영이라고요. 어. 어, 이제 서른 다섯 됐고요. 어. 저 되게 참하고 착해요. 어. <웃음> 이렇게 이쁜데 남자들이 눈이 뻬나 뭐했어 그래. 아, 그러니까요. 맨날 먹고만 있어서 그런가. 아니 나가야지 남자 만나. 네가, 네가, 네가 눈이 높은 거지. 그렇지도 않아요. 저기도 안 들어지. 오 좀 이렇게 아니 보, 좀 지나가면은 약간 번호도 물어보고 옛날엔 그랬는데 음. 이제는 물어보지도 않아 <웃음> <왜 웃음> 소영이 유명한 소영이라서 무서워서 안 물어보는 거야 아니 아니 그런 거야고 누구 있겠지 뭐. 그런다 근데 사실 미인들이 그렇게 또 사람들이 남자 있겠지 하지만 증말 없어 다들 있겠지 하고 안와그지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그냥 <웃음> <웃음> 목표 다 이뤘지? 이제 뭐 유명한 유튜버도 됐고 뭐 드라마에서 저희 보셨죠? 찬란한 인생에서 난 진짜 남편 뺏긴 트라우마가 그렇게 큰 건지 몰랐어 어? 창피한 건 아줌마 너나 모르지 나도 모르겠니? 아주 얄미워할 수 없는 <웃음> 미워할 수 없는 이상한 애였어요 어. <웃음> 제가 응. 오해를 받는 게 있어요. 응. 왜 이렇게 오바를 하세요? 막왜 응. 이렇게 뭐 그냥 가식적으로 하세요 이러는데 응. 아니 성격이래요. 전 집에 혼자 있어도 이래요. 혼자 있어도? <웃음> 약간 어. 정신이 약간 <웃음> 떠 있는 사람처럼. 몇 년도부터 탤런트를 시작한 거야? 제가 고등학교 음. 2학년 때부터 시작을 했어요. 아역부터 한 거야? 아니면은? 그 고등학교 때면 아역까지는 아니어도 음. 그래도 고등학생 때부터 시작을 해서 음. 처음에는 약간 리포터 비슷한 걸로 시작을 했거든요. 음. 연애 프로그램 MC 같은 걸로 시작을 하다가 조금씩 음, 음, 음. 조금씩 공포 영화에서 단역으로 조금씩 조금씩 나오고 음. 계속 제가 꾸준히 했어요, 배우 생활을또감사 유튜브 한지 얼마나 됐어? 이제 딱 2년째 됐어요. 2년 됐어? 네. 그럼 딱. 나랑 똑같이 했는데 너는 500만이 되는데 나는 뭐하고 있었어? <웃음> 그럼 또 먹기 싫은 것도 있을 거 아니야? 뭐가 제일 먹기 싫으니? 아, 먹기 싫은 건 매운 거 어. 이렇게 도전용으로 나오는 아 고추장은 안 매운데 어. 도전용으로 나오는 여러분들 막 매운 과자 같은 거 있어요, 선생님 맞아, 맞아. 안녕하세요, 수영해요 오늘은 제가 세상에서 가장 매운 과자 과자 한 개가 요만한데 요거를 제가 하나 먹었더니 속이 뒤집혀 가지고 먹자마자 쓰러져 가지고 119에 실려갔는데막 실려가서 막 선생님이 뭐 드셨어요? 뭐 드셨어요? 이러잖아요. 과자요. 네? 과자요. 그랬더니, 네? <웃음> 과자요 과자. <웃음> 매운 과자요. <웃음> 맛있는 걸 먹는 거는 아니지만 하여튼 응. 우리가 생각하는 먹방은 대량 먹는다 생각하거든. 그쵸? 대량은 안 먹니? 저는 많이 먹는 채널은 아니에요. 사실상 먹을만치 먹고 좀 남기고 싶은 거는 또 남겨요. 왜냐면은 시청자분들도 아세요. 음. 끝에 가면 배부른데 억지로 먹는 거라는 거를 표정만 봐도 알아요. 이제. 음, 음. 아니 이게 뭐야. 어머. 젤로 미첼님이 만 원을 보내셔서 소영님 침팬입니다 <웃음> 소영 화이팅. <웃음> 야매주부 채널 화이팅. 이거, 니페인 네, 네 아, 같아. 네네네네. 아, 외국분이야. 네네, 한국분이고요. 젤로님 아, 젤로님 아, 그래. 어머, 안녕하세요. 여기까지 와주시고. 어. 아, 네. 소영 화이팅, 야매주부 채널 화이팅. 새해 복 많이 오, 오, 받으세요. 오. 아, 만원 감사드립니다. 이런 거는요. 쌤, 후원할 어. 때. 감사드려! 아, 감사드려. <웃음> 돈 많이 받는, 버는 사람도 감사하다고 이렇게 하네. <웃음> 그래. 젊은 애들은 막 별춤을 다추더라고돈 네. 받으면은 네. 네. 그럼요 돈 받으면 어떻게 해야 돼? 네. 꼭 들어주기로 네. 해야 돼, 돼. 일단 아. 만원일 때는요 물면서. 아. 만원일 때는 이렇게자 아. 한번 아. 해볼게요 아. 어떻게. 자 젤로님 감사드려요 만원 감사드려요 시작 음. 젤로님 만원 감사드려요 <웃음> 잘하셨어요 아이고. 아니면 아. 선생님 민구스럽다 하시니까 음. 이렇게 하면 음. 좀 이렇게 약간 좀 얌전한 방법도 있어요 리액션 자소영의 그 후원 리액션 타임 4. 민구스러울 땐 어, 민구스럽지만 감사해요? 그런 <웃음> <웃음> 거? 얌전한 어... 음, 느낌? 아, 미식같다 이거 <웃음> <웃음> 그 집에.. 지, 집에 앉아가지고 연습할 때 <웃음> 아~~ 감사합니다! <웃음> 하여튼 이렇게 민크도아번게주고 있잖아 크들 이렇게 <웃음> <웃음> 할머니 주책 으로 <끌어서> 나가야 되겠어요 <웃음> <웃음> 젊은 사람이, 재밌었어. 젊은 사하면 예쁜데. 응. 네 할머니가 하면... <웃음> 아니, 치 무서워. 침해, 침해. <웃음> 무서워. <웃음> <웃음> 아니 뭐가 무서워. 귀여우신데